정말 처음이는죠 이제 우리 세 명의 자존심이 걸리는 그런 질문인데 그거 좀 안.. 아 진짜.. 아니 게 좋은 적이 아니 우리 반대 가만히 있어 화면 어떻게 된거같요 아니 게아시작 시작 하나 둘셋 약간.. 그걸린 아, 시작. 아, 시작. <웃음> 아, 아 아니 그소리 오케이 오케이 인사 드립니다. 뭉툭 커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빅니즈입니다. 네. 아, 제목부터 아, 좀 설명을 해주니요아 제목부터? 네. 제... 어, 저희 되게 오. 특이한 조합이죠. 네. 네. 정말 처음부터 네. 네. 이유는 바로 이제 저희 세명다 이제 반려견을 키우자.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반려견하고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집사 집사라고 집사. 많이 이렇게 얘기하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저희도 이제 집사니까 NIF 분의 집사들 예네 리스코 제이 제이 레일라 마칼 아마 약간 한국식 <웃음> NIF의 집사들 <웃음> 서로에게 칭찬하고 싶은 점이나 배우고 싶은 점 너무 돼요? 많은데 저는 성훈이한테 면은 일단 성훈이도 자기관리를 되게 네. 잘해요 약간 운동도 되게 꾸준하고 함께 음. 하고 진짜 야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지 않습니아 저는 야식을 저희는, 저는 희저 희생이 형이 거의 이틀한 번씩 무조건 음식 못 많이 에거든요 너무 그래. 먹고 싶은데 이제 야식을 먹으면 저는 바로 열흘 아, 후 네. 올라오는 사회가 진짜 좀 네. 네. 그런 게 오시는 건데, 약간 자기 절제하는 그런 게 저는 네. 둘다 칭찬해 좋게요 네, 어, 오케이. 어, 오케이 니키는 뭐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뭐 춤을 다 엄청 먹다 아, 춤, 하는 거라 그쵸. 그리고 춤을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되게 열심히 잘 그렇게 그 맞아요 그리고 제이크는 안 좋은 일도 약간 되게 꼬 장난스럽게 넘기는 그런 게 약간 있는데 아맞 굉장히 긍정적이고 되게 좀 무대에서의 그런 열정 아 멋있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집사들 네. 네. 뭐, 뭐, 이제 우리 뭐, 세 뭐, 명의 자존심이 거리 그런 레일라 비스코 가을이 중 가장 귀여운 강아지는? 아니 근데 전한테 귀여운 용 이런 거써 있어. 이거는 좀 귀여운 건지 가을이지. 아니 그 귀여운 거는 뭐요? 레일라가 약간, 약간 성숙한 그런 느낌. 하... 아니에요. <웃음> 귀여운 거 가, 아니 귀여운 게좀기준이 다른데 일단 레일라는요. 일단... 아 제가 생각. 오늘 강아지도 갖고 있지 않은 그 뭔가 매력 있어요. 하나는 음. 정말 뭐 초콜릿, 초콜릿 초코 향. 그거도 맞아. 안... 아 진짜. 와 아, 이게 좋은 점, 진짜 이게 좋은 점, <웃음> 진짜. 진짜 해서 안고 싶어 지금. 아, 오 레드는 정말 일단 너무 커. 이게 좀 크니까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같이 껴안고 잘수 있어요. 아, 그런, 못못 하잖아요. 그런, 뭐, 못 하잖아요. 그런 뭐거 못하잖아. 요 그런 거 못하지.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너무 똑똑하고요. 약간 산책도 너무 잘하고요. 세계 1등으로 음. 음. 똑똑한 거양이인요제 이제 레드는 보더콜리가. 보더콜리 중에 1위예요. 네 그럼 가을의 장점 얘기해볼게요. 잘앉요 안 근데 지도. 또 집은 지킬 줄 알아가지고 애가 뭔가 또 밖에서 뭔가 소리 들리면 좀 지키네. 밖에다, 연관 앞에서. 근데 진짜 애기 때부터 키웠는데 애기 때부터 그냥 첫날 오자마자 보온 패드에 애기다 보고 진짜 다뭐 그것도 해요 우리 강아지는. 그 종을 기침하면 간식 주는. 그러니까 강아지가 직접 종을 가서 띵쳐 주면 간식 주. 그 개는 뜨. 해속 치면은 계속 저희야되릴게요캡 <웃음> 네, 집사들! 네. 캡처타이한번 하고 끝낼까요? 맞아, 너무 오늘 재밌어요. 맞아 맞아, 소통하는 날이. 캡처탐 우리 셋만 하는 거뭐 하자. 강아지니까 약간... 아, 이거? 아, 이거면 되네. 아, 소, 소한테. 아, 이게? 이거! 아, 좀. 3, 2, 1 그리고 뭐 할게? 아, 이거. 이거? 이거 잘 좋아해. 지금까지 엔압뉴었습니다! 뭐? 어? 어? 안녕 아끝 안녕 끝. 하나 둘셋끝 끝.